삼색기은 안녕하세요. 삼색인 학생입니다. 에더 위치? 에돌아봐 아, 아, 아! 나를 때렸는데 너무 아픈데? 주먹! 꼬서! 어쨌든, 오늘은, 아 아파. <웃음> 학교를 안 가고 <간> 고양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고양이는 학교 다연히안 가죠? 아, 물론 저는 학생입니다. 잠깐만, 개체 그림자 이거 왜 계속 있어? 이거. 네? 아, 됐습니다. 어쨌든, 오늘 저가, 어, 물론 코로나가 걸려갖고, 그격리되이기 어, 때문에 학교를 안갔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급식이 맛있는 거 나오는데 못 먹었어 안돼 아 마우스 감도 느려갖고 이거 막 흔드는 거 못하네 아! 어쨌어 어쨌든 마우스 감도 좀 올릴까 아니고 Q&A 할 겁니다 예 Q&A 할 거예요 왜왜코 쪽에 나오고 피나새가 나지? 에따 코 피난다 어쨌든 오늘 그 구독자가 100명이, 아니, 100명이 넘은, 110명이 넘들이 Q&A 안 하는 이상한 놈이 있어갖고, 저가 대신해 주려고 합니다. 그, <웃음> 저의 과거긴 한데, <웃음> 어, 과거때 과거 때문에 저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그거는 어쨌든, 어, 이미 시간이 지났고, 지금이라도 Q&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왜 남아와 하고 있는 거 같지? <웃음> 어쨌든 예 저기 고양이들이 없죠 고양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삼색이들이라고 불리는 어쨌든 어삼색이들이 이제 많은 삼색이들 그니까 러한 분이 그냥 많은 그 질문을 하지 말고 그삼색이 그리고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종이가 늘어나요 그 눈블록 해갖고 그눈 여기 눈 이거 아이스가 아니라, 어, 스노우. 이 눈이 늘어납니다. 이제 종이, 에이프, 에이프 용지같이 생겼고. 어쨌든, 만약에 제가 생방송을 할수 있을 때가 온다면은, 그때부터는 생방송에서 질문을 받자마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모두들 냥, 빠, 아. 뭐야. 아, 아래, 글씨가 뜨는구나. <웃음> 냥, 빠. 그리고 저닉네임 노란색입니다 저는 고양이는 노란색입니다 삼색고양이는 <웃음>